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객체 스냅, 오스냅, 오브젝트 스냅 뭐 똑같은 말입니다만 이 스냅 기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캐드 하시는 분이라면 이 스냅 기능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도면을 그릴 수 있게끔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 바로 이 스냅 기능이고요 일종의 자석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탁탁 달라붙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객체 스냅 설정 대화 상자를 통해서 이 스냅을 껐다 켰다 하는 단축키는 F3키입니다 그리고 객체 스냅 추적 기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걸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이 바로 F11키입니다 자 일단 캐드에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객체 스냅 추적 기능이 있고 옆에 보면 객체 스냅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개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요 요거 어, 객체 스냅 추적 기능을 껐다 켰다는 게 F11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눌러보시죠 꺼지죠? 다시 누르면 켜집니다 스냅 기능 있죠? 객체 스냅 기능은 F3키입니다 껐다 켰다 그리고 이 스냅의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그럼 어떤 종류의 스냅 기능을 켤 것이냐 지금 체크되어 있는 게 켜져 있다는 뜻이고요 한번 체크해 보시죠? 켜지죠?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기능이 꺼지게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대화상자를 통해서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밑에 객체 스냅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대화상자가 열리고요. 이런 스냅을 여러분이 어, 껐다 켰다 하시면 됩니다. 체크하시면 기능이 켜지는 거고요. 체크해제 하면 꺼지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기호라 기호 있죠? 기호. 이 기호를 여러분이 조금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점은 사각형이고요. 중간점은 삼각형이고. 원의 중심은, 음, 이런 동그라미라는 거. 교차점은 X 표시라는 거. 이 기능들을, 요 기호들을 하시면서 좀 눈에 익을 필요가 있습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도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떤 분은 이거를, 어, 그럼 좋은 거네? 다 체크해야지? 모두 선택. 이렇게 해놓고 작업하시는데, 어,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냅 끼리 서로 충돌이 나는 경우도 있고, 도면이 좀 정교하다 그러면 스냅 때문에 오해로 도면 작업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 지운다는 거는, 그죠 스냅 키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꺼점, 선의 꺼점, 그리고 선의 중간점, 원의 중심, 원의 사분점, 원의 교차점, 뭐 직교, 뭐요 정도만 켜놓고 작업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요 정도 켜놓고 작업하죠. 그리고 객체 스냅 추적 켜이라고 있죠 이 추적 기능이라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그 일종의 힌트는 요 하단에 있습니다 객체 스냅점으로부터 추적하려면 명령을 사용한 동안 점위에서 일시 중지하십시오 클릭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컷을 이동하면 추적 벡터가 표시되고 이 객체 스냅 추적 기능을 끄고 싶으면 다시 한번 거점에 그 갖다 댔다가 살짝 마우스를 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실습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만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웬만한 도매 작업에서는 켜놓고 작업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자주문 해보죠. 줌올 하시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기능을 꺼버렸어요. 스냅기능을 껐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가지고 하나 선을 그렸고요. 예, 다시 선을 그리고 싶습니다. 이꺼점에다가 자 라인 엔터 한 다음에 아무리 확대해가지고 선의 거점에확하게 클릭, 클릭했어요. 그래도 확대해보면 어떻습니까? 선이 서로 어긋나 있는 걸 보시죠. 이렇게 어긋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교한 도면을 그린데 이런 기능이 없든 스냅 기능이 없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켜놓으시고요. 그리고 거점이 체크된 상태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라인 엔터 마우스를 천천히 갖다 대면 기호가 뜰 겁니다. 기와 다고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끝쯤에 그 정확히 붙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저, 기와 떴을 때 아무데 거의 근처점에 한번 클릭하시면 탁 달라붙어요. 지가 알아서. 다시 한번 해보죠. 라인, 탁 갖다 대면 탁 달라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석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고요. 중간쯤 맞대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뜨죠?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직, 수평, 또이 점에서 쭉 빼면 뭔가 추적선이 보이게 됩니다. 그게 되는데 한번 갖다 댔다가 빠지고요. 보이죠? 선. 추적 기능입니다. 이거 f 1 1키요 추적 기능을 꺼고 싶으면 한번 갖다 댔다가 또 빠지면 추적 기능이 꺼진다는 얘기입니다. 갖다 대면 추적되고 또 갖다 댔다가 빠지면 추적이 꺼지고 그런 기능입니다. 맞죠? 그렇죠? 이객체 스냅 추적 기능은 여러분이 스냅 기능하고 객체 스냅하고 같이 연동해서 쓰시면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스냅 기능은 치수 기입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 상자를 통해서, 그렇죠? 여기서 체크하거나 또는 객체 스냅 설정, 이 대화 상자에서 체크하시면 어떻게든 껐다 다시 켜도 이 스냅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회용 오스냅을 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접점까지 이렇게 체크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원과 원이 있는데 접선을 쉽게 그릴 수 있느냐? 그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회용 오스냅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라인 같은 걸 그리다가, 저점 찍고요, Shift 마우스 오른쪽 누르다 보면, 이렇게 일회용 오스냅이 뜨게 됩니다. 선뿐만 아닙니다. 원이던 호던, 타원이던 뭐 이동복사던 어떤 거든지 간에 이 스냅 기능은 여러분이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있으면됩니다 아시죠? 자이 중에서 거점부터뭐건처점까지는 대화 상자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보면 임시추적점, 시작점, 두점 사이 중간점, 특히 시작점하고 두점 사이 중간점 여러분 알고 계시면 상당히 작업이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요. 우리는 이제 예제 파일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스냅을 껐다 켰다 하는 거는 F3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냅을 끄고 작업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화상에 들어가서 하시기보다는 F3키로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객체 스냅 추적 기능도 F11키로 제어하시고요 대화상자 여기서 체크하시다 보면 체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회용 o 스냅을 써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Shift,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시라는 거. Shift 키를 누른 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입니다. Shift 키 누르고 손 떼지 마세요. 아시죠? 자, 실제로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하얀 선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녹, 녹색 선이 있죠. 이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지우고요. Delete 키로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는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점을 20, 20 있죠? 이 위치를 그대로 찍을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자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첫 점, 뭘이점 있죠? 요 점에서부터 25고, 2 5라간 지점을 알고 싶은 겁니다. 알죠? 그렇죠? 자 이게 노란, 어, 어, 어, 저 갖다 댔다가 빠지면 이게 막 녹색 십자가 조그만거 보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런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체선의 추적기능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 무시하셔도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래가지고요 저는 이 안에 없는 시작점 왜냐면 제가 시작점부터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시작점하고 그리고 이두점사이의 중간점이라고 있거든요 이게실제 작업하다 보면 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다시한번요 라인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을 지정하라고 합니다. 자, 쉬프트키 누른 채 마우스 오른쪽 시작점을 하겠습니다. 찍고요. 요 점을 찍어주겠습니다. 찍고. 그러면, 프롬 기준점이라고 돼있죠. 기준점에서부터 얼마 띄울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죠? 자, 골뱅이 상대 잡히러 하겠습니다. x 20만큼 증가되고 있죠. y도 위쪽으로 가니까 20만큼 증가되죠. 클릭하겠습니다 엔터 치면 되는 거죠 참 클릭이 아니고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가 시작점이었는데 고점에서부터 그 22시 떨어진 지점을 추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부터 마우스 오른쪽 시작점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점에서 한번 볼까요 이 점에서 찍고 골뱅이 얼마만큼 예. 마이너스 20만큼 위로 20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엔터 치면 여러 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점이랑선것 여기 이 시작점에서부터 x는 20만큼 감소가 일어났죠 y는 위로 20만큼 증가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골뱅이 마이너스 20에 20이 되는 겁니다 자 라인 다시 해보죠 이번 점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Shift 마우스 오른쪽 시작점 이 점에서부터는 얼마큼 되죠? X는 마이너스 20만큼 감소해일어 거, 고 Y도 마이너스 20만큼 감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엔터 아 좋죠 다시 한번 s h i f 마우스 오른쪽 시작점 이 점에서부터는 X는 20만큼 증가되고 Y는 밑으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20만큼 감소되는 위치 그 다음에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통 이걸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 선을 옵셋하고 옵셋하고 옵셋하고 옵셋하고 그다음에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시작점 오스냅을 알고 있다 그러면 훨씬 더 편리하게 여러분이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 제가 마름모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지수가 50, 30 나와 있죠? 자, 라인 엔터. 시부터 마우스 오른쪽 시작점. 이 점이죠? 이 점에서부터 골뱅이 얼마요 50, 30이 되는 겁니다 x는 50만큼 증가되고 y도 30만큼 증가된 위치가 엔터 출발점이 되겠죠 물론 나머지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추적해 나가시면 됩니다 계속 해보자 그러면 Shift 마우스 오른쪽 시작점 이 점에서 찍겠습니다 계속 이 점에서 한번 가보자 그럼 x는 어떻게 됩니까 50에 20이니까 70 y는 30에 20이니까 50 엔터 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죠? 여기 50에다가 20 더하면 결국은 요만큼이 X, x가 되겠죠 x는 요 점에서부터 상대적인 거리가 70이고 이 점에서부터 얼마만큼 올라가는 거죠 요 30에다가 20 더하니까 결국은 50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라인 그리겠습니다. 이점은 가장 찍죠. 자 10부터 마우스 오른쪽 시작점 2점에서부터 본다 그러면 그렇죠? 골뱅이 x는 얼마죠? 5 0이죠 y는 얼마죠? 위로 5 0이 되겠습니다. 엔터. 아이고, 죄송합0다5 0이아0 0요3 0에2 0에2 0도올0가니까 다시 0 0요0 0 0 0 0 0 0 0 0 0 0 0점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0에 40이죠. 20이 네. 7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Shift 마우스 오른쪽 시작점 2점에서 본다 그러면 골뱅이 얼마가 될까요? 30이 되겠죠. 50에 20이 빠져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y 좌표는 어떻게 되있습니까 50이 되는 겁니다. 엔터. 이렇게요. 이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라인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렇게. 라인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 사람이 왜자우지수를 이렇게 계산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수직으로 이렇게 그릴까요 그렇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된거죠 요 50에다가 이요 20이 더, 드레인, 더 더하는 거니까 70이 되는거죠 요 점은 그 거리값이 x70이 될거고 y 좌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즘에 30에다가 20 더하니까 50이 되는 겁니다.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으로 보셔가지고 여러분이 좌표를 하나씩 하나씩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우 이게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손에 익으면 상당히 편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아 나는 이 중간점에서부터 한 50만큼 떨어진 위치에 지름 20짜리 반지름 10짜리 원을 그리고 싶다.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다 선을 하나 그리세요. 그 선의 끝점에다 원을 그립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원을 그릴 거죠. 자, 원 찍겠습니다. 자, 프트 마우스 오른쪽 시작점. 중간점 있죠? 왜, 여기에 중간점이 켜져 있으니까요. 아 중간점이 켜져 있으니까. 자, 다시요. 원,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시작점. 이 중간점에서부터 골뱅이 50,0 떨어진 지점에 반지름 10자리 하나 그리겠다. 엔터 치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알았죠? 자 시작점 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예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점 사이의 중간점, 임시추적점, 끝점, 중간점, 교차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끝점, 중간점, 교차점은 뭐 대충 알것 같아요. 자,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다시 라인을 그리는데, 그렇죠? 끝점은 이런 점이죠. 이런 게 끝점이 되겠습니다. 끝점이고. 근데 이런 게막켜져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불편하죠. 그럴 때 이걸 끄시면 되는 겁니다. 그 끝점은 이런 게 끝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점은 뭘까요? 이렇게 선의 중간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차점은 뭘까요? 여기 X 있죠? 선과 선이 만나는 점 여기 교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교차점에서부터 이렇게 그리다가 선의 중간점으로 들어가고 또 빠졌다가 선의 끝점에 들어가고 끝점 끝점 끝점 이렇게 그시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호가 떴을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지가 알아서 자석처럼 탁탁 달라붙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죠? 자지우자 그럼 임시 추적점이라고 있고 두점 사이에 중간점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런 경우 만 보겠습니다 저는 이 녹색 바깥쪽 사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임시 추적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라인 엔터 하겠습니다 s h i f 마우스 오른쪽 임시 추적점입니다 찍고 반드시 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찍고 그럼 수평으로 추적이 됩니다 또 s h i f 마우스 오른쪽 임시추적점 이 점을 찍겠습니다. 수직 그러면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위치 있죠 그 점이 탁 인식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 s h i f 마우스 오른쪽 임시추적점 이 점을 찍고요 그렇죠? 또이 점을 찍게, 찍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는 안되죠 자, 다시 한번 라인 s h i f 마우스 오른쪽 임시추적점 한점 찍었죠 또 빠르게 임시추적점 또한 점을 찍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보이죠 클릭하면 그 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사실은 선이 가상으로 연장됐다고 라 생각했을 때는 가상의 교점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임시추적점은 Shift,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죠 어떻습니까? 이게 수평선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수평수직으로만 추적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상교차점을 이용하셔도 이거 있죠? 이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라인을 그릴 건데 s h i f 마우스 오른쪽 가상 교차점 이 점을 하나 찍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에 갖다 대보시죠. X 보이죠 클릭하는 순간 그 가상 교차점이 점이 찍히는 겁니다. 네, 가상 교차점은 3D에서 쓰게 되고요.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라인이 있고 라인이 있는데 두 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좀 그런가요? 쭉 가다가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물론 뭐 선을 연장해서 교점을 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아, 뭐좀 이렇게 볼까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요 교차점에서부터 치수를 매기고 싶어요. 뭐 그런 거라는지. 이런 경우에는 자, 보십시오. 다시 라인을 그리는데 Shift부터 마우스 오른쪽 가상 교차점 이 선을 하나 찍으세요. 찍고 이 점에 갖다 대면 가상 교차점이 자동으로 보입니다. 클릭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뭔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좋죠. 자치수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선형 치수로 하겠습니다. Shift 마우스 오른쪽 가상 교차점 이선 찍고 이 점에 갖다 대면 이 선에 갖다 대면 X 보이시죠? 클릭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나는 이 점이랑 이렇게 치수를매기었다 그러니까 이거 스냅벌 여러분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임시 추적점 그럼 두점 사이의 중간점은 뭘까요?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사각형 가지고요. 이렇게 클릭 클릭해서 그렸습니다. 근데 요 위치에 이 점하고 이 점의 중간점에 원을 그리고 싶다. 자 거기서부터 선을 그리고 싶다. 선을 한번 그려보죠. 자 라인 엔터 Shift 마우스 오른쪽 두점 사이의 중간 첫점 찍고요 두 점을 찍는 순간 중간점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아유 뭐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돌아갔네요 자 장난 그만 치고요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임시 추적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라인 shift 마우스 오른쪽 임시추적점 2점 찍고 다시 i f t 마우스 오른쪽 임시추적점 하셔야죠 이점 클릭 됐죠 또는 요거 있죠 객체 스냅 요거 체크되어 있으면 좀더 편합니다 갖다 댔다가 빠지고요 또 갖다 댔다가 빠지면 이렇게 그래서 임시추적점보다는 이렇게 딱 수평수직으로 할 때는 이게 더 편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자고 고 shift 마우스 오른쪽 임시추적점 2점 찍고요 또 찍고 해서 요점 됐나요? 아니면 여기 켜진 상황에서는 이 점에 갖다 댔다가 빠지고 이 점에 갖다 댔다가 빠지고 갖다 대보면 요렇게 교 차점이 보일 겁니다 요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마무리 지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요선 있죠? 요두 개의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거야 어떻게 하면 되죠? 라인 엔터 중간점이 있으니까 클릭 클릭 됐죠? 또 클릭 클릭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자자 그렇게 자그 다음에 요점 있지 않습니까 요점 40 그럼 여기 요점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주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시작점 위에서 배웠던 시작점 오스냅을 다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라인 그리겠습니다 라인 Shift 마우스 오른쪽 시작점 나는 이 점에서부터 이 점에서부터 골뱅이 얼마 떨어져 있죠? 20, 20이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0 Y도 마이너스 20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교를 캐놓고 하면 훨씬 더 쉽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작점 배우니까요 Shift 마우스 오른쪽 시작점 이번에이 점을 잡아볼까요이 점에서 부다오르면 X는 20만큼 감소화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20 y는 20만큼 올라가는 지점이 되겠죠 엔터 이렇게요 다시 한번 s h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시작점 이점에서부터 본다 그러면 x는 20만큼 감소하고 y도 20만큼 감소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시프트 그렇죠? 마우스 오른 시작점 이점에서 본다 그러면 x는 20만큼 증가되지만 y는 20만큼 감소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요런식으로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예. 뭐 3G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하면 이제 여기가 5식이죠 옵셋 하시면 훨씬 더낫습니다 나중에 옵셋이라는 명령을 배우면 훨씬 더 나은데 지금 뭐오스냅을 배우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녹색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리면 되죠 라인 하셔가지고 여기 교차 그냥 미들 포인트 하셔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여기,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그죠이 스냅이 여러 개 있는 거죠? X도 되고, 미들 포인트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갖다 대는 상태에서 나는 어떤, 어, 여러 개의 오스냅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쓰고 싶어요. 탭키 한번 눌러보시죠. 띵, 띵, 띵, 띵, 띵, 띵.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죠그 중에서 X. 클릭하면 X가 먹는 겁니다. 또 갖다 대고, 띵, 띵, 띵, 띵, 띵. X. 너무 많은 경우일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클릭 이렇게 하셔가지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 마우스 커스 위치에서의 스냅이 여러 개가 지금 작동될것 같다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스냅을 선택해 서 쓰고 싶다 그러면 탭키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어요 자 가상교차점까지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전에 가상교차점 해봤죠 그렇죠? 이런 경우 라인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저는 요점이랑 요점을 연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라인 치수로 그렇게 줘 볼까요 라인부터 먼저 쳐 보죠 라인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가상 교차점 어떤 선을 먼저 찍던 상관없이 선 찍고 선이 갖다 대면 점 보이죠 x 클릭하는 순간 거기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가상 교차점 선 찍고 선이 갖다 대면 클릭 이렇게요 음 상당히 괜찮은 기능입니다 엔터 치면 되는 겁니다 만약 치수를 그런 식으로 매겨 볼까요 자, 선형 치수래요 shift 마우스 오른쪽 가상교차점선 찍고 선에 갖다 댄 다음에 클릭하는 순간 크게 다시 네, 가상교차점선 찍고 선에 갖다 대고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수평 또는 수직 이렇게 치수를 매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근데 이것도 3차원 가상 균관에서 쓸수 있습니다. 이거 살짝 비틀어보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회전하는 기능은 여기 있습니다. 자유계동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약간 높낮이가 틀리죠? 그래도, 자, e s 시키 위에서 본다 그러면, 마치, 무엇처럼 보입니까? 선과 선이 같은 평면에 있고, 교차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라인, 엔터, i 프트 마우스 오른쪽, 그쵸? 가상 교차점, 갖다 대면 이렇게. 지키죠? 다시, 가상교차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찍고, 여기.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 비틀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비틀어 보면, 가상교차점이 이런데 생기겠죠? 이렇게 자, 라인, 엔터,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가상교차점. 이런데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클릭, 또 클릭.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3D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2D 개념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해서 가상 교차점을 활용하신다고 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Shift, 마우스, 오른쪽 키를 자주 애용을 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스냅이 이 안에 다 들어있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꼭 이해했으면 바라는 게 바로 시작점하고 두점 사이 중간점, 그 임시추적점 이세 가지인데 이세 가지를 여러분이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고시프트 마우스 오른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나머지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